해야 되니까, 음. 얘기를 하면 한번더주시는다 아, 저는 네. 권총입니다 자, 자 합니다 권총입니다 이거 맞추면 무조건 내 꺼내 그렇죠 <웃음> 아우 <웃음> 에휴. <에유. 에유>. 아, <웃음> 형? 아, 동규 형? 형형 나? 동규. 형님 어제 했으니까 아니 다음못 맞추면 다 가는 거잖아 네? 한 번씩 더 하는 한 거잖아 한번퀴더돌아야지 집에 못 가는 거지 태웅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리스탑 건우 형인가 아유. 이제 건우 형이에요. 뭐야? 와가리가니다니어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 수업. 아니, 동수형이 저번에 연습으로 한번 맞췄거든. 자, 격발합니다. 아아 격발합니다. 잠깐, 멋있어. 잠깐, 총 보자. 라 라이플 라이플 있다 받아야 고 라이플 네. 그총나눠라그나라이기 어, 네. 없네. 어, 기가 없네. 이거 라이플에서 네. 이거 맞춰. 우리 기가 없네. 아, 개빨니다총 갖다 놓고 와야겠다. 오! <웃음> <웃음> 근데, <웃음> 아니, 아니 이거 뭔 이거 나는 뭐예요? <웃음> 아니, 이스나가 라이플에 밀려. 까이 어, 똑같이 맞춰. 라이플이. 아, 개이다 있구나. 아, 그못네 자, 다음 개발합니다 자, 다음. 아. 아. 아. 아 아아 아요 방학이 연됐그못 봤다. <웃음> 형그 자기 통으로 아닌데 왜 그걸 또 다시 들 상관없어. 빌려 줘. 빌려 돼 그럼 둘이 싸우는 거지. 응? 뭐. 아, 거아 <웃음> <끝. 웃음> <자재가> 됐었다. 앉아 <자재. 웃음> 오! 네까지 대변. 야, 씨, 나도 이거 빌릴 거할 야 처음에는 저거 빌려. 아, 겁내 아, 잘어발합니다 거의 직선 어, 나갑니다. 이안 그냥. 나도 핸드 핸드폰을... 들아 맞추시겠지. 아, 야, 핸드 걸 맞춰 누가. 근데 끝내 귀찮아. 격발합니다끝나 아! 아 태웅 씨 다음 누구죠? 아는 아는 사라이 잠시 대기. 아, 너무 놀라겠다. 제가 미국이 시다 선생님 화이팅. 제가 직접 한 번. 어, 이거 맞추면바로시 역시. 역님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시. 역거아니 역시. 한 <목소리> <응? 응? 탈락. 웃음> <웃음> 아, 탈라. 아 자, 다음 먹죠? 아 있어, 건총 아직. 누구예요? 나. 어, 찍고 있어. 어, 등등고 있었어. 딱에 권총 좀 놔주고 가십시오. 야 미쳤다. 야이때 재밌네. 이거 재밌네. 고가져갔다못을줄알한고또 하나 격발 격합니다 아, 아 자, 오늘이 안 했다. 아, 형님 나전셨 시상 발표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1의 원샷 원킬 대회 이벤트로 저희가 대늘를 진행했는데 시상품은 김세형 회원님이 제공하셨던 스코프 되시겠습니다. 이번 라운드에서 총 다섯 분이 사격에 성공하셨지만 그 중에서 권총으로 일발 필중에 맞추신 최고용 회원님 나와주십시오 <웃음>